I don't 습니다 e r s t a n d I don't u n d 의 r s t 도 n d I d 태권도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I don't u n d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면보를 보니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참석하같습니다 저는 그이종종 어, 충청 국도기사님께서 오늘 이 대회를 위해서 땀과 열정과 눈물 그런 정도로 열정적으로 해서 이어진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도 가깝지만 국회에서 열걸좀 샀습니다. 아마 전국 각 부처에 계속 탈다니면서 이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많은 이것입 그리고 지금 우리 제사님께서 전통부의진능법을관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문화체육 관광에 오는 단사로서 반드시 어, 전통부의지능법을 통과시켜서 내년 대회를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해가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어, 저는 작년 2018년 3월 30일 날 대한민국의 국기로 태권도를 법적으로 국기로 합렇을 했고 어, 또 그리고 어, 기네스북에서 어, 어, 등록을 했습니다. 어, 그 무도하는 사람이, 국회의원한 그 사람이 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앞으로, 어, 무대 지, 무, 무도 지능을 위해서, 어, 무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고, 어,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의 지능법을 통과시켜서, 당당 이리에 와서 다시 한번 축사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네, 자원니다